이제 디엔펑도 받아주시나요? 디엔펑 정글 15킬하면 받아주시나요? 스킨고? 개꿀이죠 저는 15킬 좀 빡센데? <웃음> 아? <웃음> 나 서포터잖아 그러면 서포터를 내가 왜? 내가 왜 서포트를 가? 서포트 안가? 안간다 이거지 <웃음> 서프도안 가요. <목소리> 좋아요 뭐한번 보여 드려요? 쉽죠? 아 뺐지 아 내가 잡았지? 오케이 7킬 잠깐만 빼고 아또 뺏겼어? 아! 아! 아.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에... 제가 지, 직접 다 킬까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 씨. 아 씨. 아니 씨. 아 이거 킬은 무슨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No! 1 됐어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를 몰라보시고 아우 난 틀렸다 난 틀렸어 이거 17킬 말고 15킬 해주세요 <웃음> 아 잠깐만 그럴 줄 그럴 줄 알았지? 좋아 좋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단판으로 한번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뭐야 아, 아, 이스어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못 아, 아, 아, 했 아, 아, 킬 아, 했 아, 아, 초반에 너무 말렸어요 초반에 이렇게 닮아는 전멸 없으면 당당한 쓰레기입니다. 번역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또 꼬려갔네. 아, 아 어떻게 한 명도 안 잡히냐? 아야. 하랑. 하랑. <웃음> <웃음> 바라왜 그래 유유 쓰시는 분 유유는 플레이스토어로 결제 가능합니다 어 스킬 메커니즘 있잖아요 뭐 강화평태를 쓰면서 제발 오케이 나야 나내거야아 어... 뭐야? 나뭘 잡았지? <웃음> <물것> <웃음>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멍청아. 웃음> 오케이 <웃음> 이거지 이거지 <웃음> 아 이거 도망가기 힘들겠는데 이거? 아아 스킨 받을 생각이 너무 신나는 걸요? <웃음> 먹음석 깔아주면 <하지만> 못하는 타입. 백대 <웃음> 때리지 마세요 이씨. 먼저 <웃음> 스킨 받을 생각에 신나는 걸. 깔깔깔. <웃음> 뭐 봤지? 아나 불로 안 먹는데 먼저. 불 먼저 먹어야겠다. 아니다. 명세 달고 아니야 야오 하랑 나에게서 백어모를 떨어뜨려줘 오케이 가져와 오케이. 아요 어째 뭐해? 아! 외쳐 외쳐! 하랑 치지마! 외쳐! <웃음> 숨어있자! 숨어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랑! <웃음> 하랑! <웃음> 하랑! <웃음> 하랑! <웃음> 나한테 왜그래? <웃음> 아니 계절 들어가는... 거 상관없는 밀라 가서 <웃음> 죽어줘야 돼 어? 아 진짜 하랑님아, 하랑님 그러지 마. <웃음> 하랑님. 하랑님. 아, 떼긴 아, 거 다음 치면 15킬 된다 진짜. 아.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Okay. 아, 이리 만드는 데. 오케이. 오케이. 아, 이면안되는 데. 오킬이니 아니 오케이. 면안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빼고 오케이 나 이제 배그모 명세했다면 끝입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아직 안갔어 나 아직 안갔어 서렌 치겠지? 어, 아, 15킬 서렌 서렌 와... o a This one.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Here we go. 아우, 감사합니다. 다이사 a w 시 o Actually, what do you w a 몽기 스킨이를 왜 주셨어요? 몽기 <웃음> 한판 써봤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어 스킨 받았으니까 우선 제갈등은 지금 없으니까 바로 몽기로 가겠습니다 <웃음> 내렸다 이거죠 이제 스킨 받으면은 이제 열심히 쓰겠다 이러면서 이제 몽기 장인이 되고 <웃음> 아! 아 잡았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선물해주신 어, 우리 길마님 스킨 두 개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 아, 배고파.